너의 귀속을 잠시 볼게. 그래야 열이 나는지 정확히 알수 있거든. 내 머리 윗부분에서 적외선이라는 것이 나와. 파랗게 깜빡이는 부분은 고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갖다 대면 열을 잴수 있단다. 온도계는 이처럼 적외선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온도를 잴수 있지.